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보스사에서 나온 QC 이어버즈 제품인데요 보스 QC 이어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3세대일거예요 제가 1세대 2세대를 안 써봐서 모르는데 1세대 2세대까지도 꽤 좋은 호평을 받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가 갈고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보게 되었는데요 가격 같은 점에서는 약 34만원 선으로 꽤나 비싼 제품임을알수 있습니다 일단 보스 QC 이어버스 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케이스 자체가 매우 크죠. 케이스 자체가 엄청나게 커요. 엄청나게 크고, 어 그래, 그, 그로 그그 인해서 어 일단 배터리 수명이 엄청 길어요. 배터리 수명이 거의 뭐 배터리 수명이 거의 뭐 40시간, 48시간 정도 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아니다 어쨌든, 40시간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<웃음> 네. 제가 자세한 그 스펙 같은 경우에는, 제가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,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, 저기, 어디 리뷰 사이트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, 저는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좀 더,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, 경험담으로는요, 일단, QC 어버즈 같은, 보스 QC 어버즈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돼요. 노이즈 캔슬링이 3단계로 나뉘는데, 3단계로 거의 3단계로 나뉜다고 볼수 있는데, 0, 5, 10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, 일단 어플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어플에 기본적으로 0, 5, 10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맞춰서 일단 노이즈 캔슬링 맞춰져 있고요. 뭐 원하신다면 0에서 이제 10까지 이제 자유롭게 조성을 할수 있는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QC가, QC 여보지 같은 경우에 EQ가 안 되더라고요. 이퀄라이징이 안 돼가지고, 저 같은 경우에 이퀄라이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어떤 노래는 보 보이, 이제 보이스, 그러니까 이제 노래, 이제 노래는 사람의 목소리에 목소리 를 높여서 듣거나 아니면 이제 베이스만 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맞춰서 듣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,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제품 자체로만 보면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뚜껑이 안, 안 열려요 뚜껑이 이렇게 이걸 눌러 열리는 형태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디에 넣고 다니거나 하다가 막 굴러 떨어지거나 뭐 하더라도 이게 열려가지고 뭐 잃어버린다거나 하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기에는 LED 인디케이터로 이렇게 어...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버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이어버즈 같은 경우는 스포츠형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도 스포츠형으로 나왔는데 저같은 경우 제일 작은 형태로 샀거든요 아, 제일 작은 형태로 끼워놨습니다 제일 작은 형태로 끼워놨는데 이 제일 작은 형태가 저제기에도쏙맞고요딱맞고요그 어, 다음에 굉장히 노이즈캔슬링이 잘 되는 편이에요 굉장히 노이즈캔슬링 이잘 되는 편이고 일단 터치식인데 터치로 이제 두번을 누르면 노이즈캔슬링 뭐 1단계, 노이즈캔슬링, 2단계, 노이즈캔슬링,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어,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, 유닛이 굉장히 크죠? 유닛이 굉장히 큰데 유닛이 굉장히 커가지고 일단 불편한 점이 어, 한 번씩 뛰거나 할때 물론 제 귀의 형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뛰거나 할때한 번씩 빠지더라고요 한 번씩 빠지던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귀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요 어, 그 외에 불편했던 점은 딱히 없습니다. 그 외에 딱 불편했던 점은 없었고, 아이폰에 있어서 이제 아이폰, 제가 아이폰이랑 갤럭시 S20를 두 개, 20 울트라 두 가지를 쓰는데, 일단, 어, 불편한 점은, 어, 딱히 없었어요. 단지 아이폰에 쓸 때, 아이폰 넘어올 때, 역시 아이폰의 그, 차폐성 때문인지, 역시 그, <웃음> 역시, 역시 아이폰의 그, 보안, 보안 때문인지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. 아이폰 쓰실 분들은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. 갤럭시 했을 때는 굉장히 편했습니다. 갤럭시에서는 그냥 갤럭시에서 바로바로 그냥 바로 사용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그냥 사용이 가능했고요. 어, 그 외에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. 뭐그 외에 EQ가 안 된다는 점빼고는 딱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어, EQ가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어, 베이스가 좀 많이 울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. 물론 저는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베이스가 울린다뭐 보이스가 뭐 높게 잡힌다 이런 말 해봤자 의문 없는 것 같지만 제 기준에 들었을 때 베이스는 굉장히 잘 깔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스타일에서는 스타일에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이어버즈를 요즘에 이어버즈를 이제,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스타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면, 어, 택시기사들,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어버즈 같다고 많이, 많이들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디자인 면에서. 그 외에는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고, 어, 좋은, 일단 세조정리를 하자면, 세조정리를 해드리자면, 첫 번째, 단점, 첫 번째, EQ가 안 된다. 두 번째, 아이폰에서 연동성이 조금 떨어진다. 세 번째, 어, 베이스는 많이 올린 듯한 느낌이 드나, 역시 보이스가 조금 묻히는 듯한, 듯한 느낌이 든다. 장점,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잘 된다. 두 번째, 이제 차폐성이 굉장히 좋고, 어,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그 덕분에 배로 올라간다. 세 번째, 어, 뭐 차폐성이, 이, 여닫는여는 이, 여는 여닫는? 여닫는 기능이 굉장히 차폐성이 좋기 때문에 막 어디 굴러다녀도 어디 가방에 막 넣고 굴굴 굴, 굴리 리더라도아 제가 말이 잘안 나옵니다. 어쨌든 뭐 넣고 굴리더라도 뭐 이어버즈에서 빠지거나 뭐 굴러다니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파이디의 파비앙이었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